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결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버워치 이전에 비슷한 다른 게임들을 즐겨보신적 있으신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팀포트리스2라는 게임을 즐겨했는데요 아무튼 이 오버워치에 재밌는 요소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버워치에 맵 에디터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버워치에는 일반 게임 랭크 게임 외에도 작년 11월 16일날 적용된 아케이드 모드가 있죠. 바로 이 아케이드 모드는 일반 게임과 랭크 게임의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에 지친 사람들이 좀더 재밌는 방식으로 오버워치를 즐길 수 있는 모드죠. 그리고 오버워치는 이에 멈추지 않고 팀포트리스2에서 존재했던 사설 서버 시스템을 계승한 서버 탐색기 모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전에 존재했었던 사용자 설정 모드보다 좀더 세분화되어 있고 세밀한 조정이 가능했었죠. 그러므로 유저들이 입맛대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수많은 커스텀 게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인하르트의 공격력과 이동속도를 매우 올리고 루시우의 이동속도를 극대화시킨 술래잡기 모드와 6대1의 레이드모드까지 현재 유저들은 입맛에 맞춰서 재밌는 게임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개발자들도 인지하고 있는지 바로 3월 21일 블리자드 수석 디렉터 제프 카플라는 자신들의 게임 오버워치에 맵 에디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오버워치 맵 에디터를 적용하는 방안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맵 에디터는 말 그대로 게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유저들이 커스텀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게임을 재창조하는 어떻게 보면 게임 속의 2차 개발이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저들이 직접 제작한 맵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설 플러그인들이 어우러지면 예상치 못한 게임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유저들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 좀더 재미있고 신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죠. 실제로도 이런 방식이 환영받는 이유는 또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이 존재하는 일명 배틀로얄 게임 이 게임은 무기와 아이템을 수집하면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이죠 바로 이런 배틀로얄 모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데이즈 지금은 망했지만 배틀로얄의 대서막을연 게임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 데이즈도 유저모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많은 게임도 모드에서 출발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유저들에게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맵 에디터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유저들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프 카플라는 빠르면 이번 여름 오버워치의 potg 저장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potg는 따로 녹화를 해야하는 불편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저들의 불편함을 보완해줄 POTG 녹화 시스템 그리고 기상천향 맵부터 유저들이 제작한 신박한 모드까지 벌써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이제 오버워치는 모자를 착용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프 카플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더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메트라에게도 조그마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